안녕하세요. 아이고 힘들어. 4층까지 올라 올라가니까. 여기는 4층. 아,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가야지, 정말로. 여기를 넘어가면 저기 문이 옥상이에요. 옥상 올라가기 전그 냉에 입었던 그 애들을 1 차적으로 좀, 살수 있을까? 하는 애들을 그때 이쪽으로 다 옮겨놨었죠. 그러고, 그대로 놔두고, 살피기만 했습니다. 조심조심. 그리고 여기는, 화분을 비울 때, 그래도 좀살수 있을래나? 하는 애들, 이렇게 꼬다리 하나라도 잘라서, 그 얼지 않은 애들을 여기다 심어놨어요. 근데 어, 봄이 오고 날이 풀리는때 아마 얘네들이 살아날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. 안 죽은 것같아 이런 애들은. 그 조그만 거라도. 차아만있어다고 이랬는데 여기서 뿌리 활착이 되면 그때 옮길 거고 여기도 보세요. 음, 요렇게. 그리고 이게 이게 뭐지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 이런 것들 그때 다 목대는 얼어버리고 꼬다리 남아있어서 이런 것들 여기다 이렇게 다 옮겼어요 여기 놔두세요 우리집 도감마리아가 옆은 다 얼었고 가운데만 있길래 그런 애들 다 적심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애들 갖다 놓고 아우토바, <웃음> 다 어디로 가고 요것 남았네, 아우토바니.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. 백봉도 두 개, 얼굴이 세 개, 네개 짜리였는데, 얼굴 그래도 요만큼. 막, 여기가 우짜라기도 하는데. 음. 보세요. 다 죽지만은. 안 왔고 다 죽을 것 같은 애들, 아, 얘네들막 지금 이뻐야 되잖아요. 홍포도인데 이렇게 사람만 있어준 게어디에요 그죠? 보세요. 아유, 여기도 막문 열어주고 싶은데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문을 못 열어요. 밤에. 추워서 얼을까봐, 제가 이거 한 번씩 올 때만 열어주고 얘는 지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. 반응이 없어. 얘는 순이 나오려다 안 나오려다 지켜보고 있는 중어 얘도 지켜보고 있는 중 여기에 입고지로 하나 떨어진 게 살아있는 것 같아서 또 이걸로 본식하면 되니까 엄청 컸던 건데 지켜보고 있어요. <웃음> 얘도 지켜보고 있는 중. 그런 애들 많아요. 이렇게 양쪽 문만 열어놓으면 통풍이 일단 잘 돼서 요렇게. 요렇게. 아직 진짜 꼬질꼬질. 너무 웃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살짝 제 모습을 찾아, 찾아주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이게. 너무 고맙지요. 아이고. 보세요.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여. 아, 여거보여도좀 되겠구나. 저기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 창문을 열어놓으면요.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해요. 엄청 그리고 지금 해가 더 4시가 넘어오니까 뒤로 가서 그렇지 한 2시 정도는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저 안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저기까지. 제가 왜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요? 겨울에 여기다 놔두면 그래도 웃자라지 않고 잘 있어줄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고 집으로 옮기고 가져오고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기다가 온실 온실을 하는 바람에 진짜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. 이 합식해놓은 국민이들은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다 가가지고 이렇게 못난 이처럼 이렇게 있지만 봄되면 새싹들 나오면 또 이제 모습을 조금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정말 제가 다육기가 많았었나 봐요. 진짜.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았었나 봅니다. 여기도 이렇게 합식해놓은, 이것도 늦게 했어요, 늦게. 2,000원, 3,000원짜리. 한두 개는 한 군데서 죽었고,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올 때마다 조금 이상해진 애들은 뽑아서, 어, 얘네도 갔구나 하고, 이제 버리게 된, 버리려고 저기 쌓아놓은 것들이고, 어, 이거 보세요. <웃음> 이렇게 막 여기 모여있고요 우리들은 이렇게 모여 살아요 화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리고 저기 멀리배는 중간중간 화분 없는데가 없지요 벤자민 가든은 이제 텅 비었습니다 에휴. 가든 값을 못했으니 빵점빵점이고요 제가 집에도 지금 많이 엄청 쌌잖아요? 근데 여기에서 나온 애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면 참 쪼꼬미들까지도 엄청 많았던 걸 새삼새삼 느끼고 있답니다. 아이고 안 오는 사이에 뭐 난리, 난리가 바람이 불었나 보네요. 여기도 이제 이쁜 거 심으려고 이렇게 담벼락에 화산석 화분 이제 덮어놨던 거를 다 벗겼어요. 뒤에, 월동이라 캐도, 이 지역은 월동이 안 돼서, 국화랑 막, 이런 애들, 금오초, 페랭이. 이것도 수국도 다 덮어놨는데, 아직도 이거 살아날 생각 안 하잖아요, 바이설 여기 바이설도 아직 끔찍 안 하고 있어요. 여기도 아직 끔찍 안 해요, 바이설들이 여기도 끔찍 안 해요. <웃음> 여기도, 여기도, 여기도. 아직 끔찍 안하는 바이솔들 그만큼 여기가 날씨가 춥답니다 그래도 의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쌓아놨으니 정말로 많이도 새삼 이제 온실은 그냥 혹시 비 들어가고 이래서 저기 될까봐 막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건지 완전 폐쇄요 폐쇄 <웃음> 너무 웃기죠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바람 불어 넘어가네. 말르라고 놔둔 건데, 잘말리긴 했네요. 네. 이거 이제 또 채로 쳐서, 얇, 얇, 그, 가벼운 화산석 그런 거니까, 또 채로 쳐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. 아휴, 진짜. 올 때마다 뭐, 한숨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, 전 여기 이, 이 바구니를 써요. 소쿠리로 그래가지고 아 먼지 제가 이거 하다가 병났어요 다른거 하다가 병난게 아니라 이큰 소쿠리로 맨날 이거 이거 쳐대다가 <웃음> 이거 쳐대다가 병냈어요 마사까지 계속 차댈 수가 없어서 마사 오르느냐고 아이고 말이만 오늘까지 또 보고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편안한 또 저녁 되세요. 감사합니다.